안녕하세요 꿀돈 오늘은 중국빵 야무 어디게 먹어야지? 여기는 홍대에 있는 웨이루 코쿠이라는 곳인데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본거라 많이 생소해요 코쿠? 이 저는 코쿠이는 모르겠는데 생코쿠는 알아요 뭐 아무튼 중국 화덕빵이라는데 저는 매콤 새고기 맛을 시켰고 가격은 4,500원이에요 우선 한입 먹어보면 음 신기하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겉은 바싹 구워서 바삭하고 신기하게 쫄깃한 식감도 있어요 처음엔 낯설다가 먹을수록 새우깡처럼 손이가요 손이가 소니가, 고쿠 이에 소니가 이게 중독성이 아무디네 안에 발라져 있는 소스가 엄청 매력있어요. 솔직히 가격만 살짝 샀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요거에 맥주 한잔 싹 지겨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 뭐요? 벌써 다 먹었어? 오늘 기분 좋으니까 특별히 뽀뽀해 드릴게요. 뽀뽀 쪼~